하게 8시 좀 넘어서 뭔가 좀 이상해. 오실 것 같은 느낌 나는 거지. <웃음> <웃음> 이렇게 바꾸어. 가짜 백스텝만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 일단 이 자리에 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 혹시 맥주 있으면 한번. 네. 왜야 아.. 다다 죽이네. 아, 다 보이므로. 아이고, 뭐.. 한명몇 지만 무거웠습니다. 아유, 무서웠어. 이게 웃고 찾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새로운 세상이네, 또. 오늘 오후에 세상이 따로 있고 오늘 지금 저널 세상이 따로 있다. 시간마다.. 이파도 소리 들으면서또 비가 오고 이러니까또그래지고 아, 네. 이것도 비 속으로 들어야되거든아저어줌은 아무 데도 노여요예 원래 는 노팔 노앞이 아직 거든요 우리 물이 차 가지고 몇 주에서 들어 하시는 제일 큰 화장실인데 저는 잘해야되니다더더는 못해도 <웃음> 무면 <웃음> 아, 아유 좋네. <laughs> yeah, everybody, a r a nah, y nah, b nah. o d y a 한명더빼지 않고 모두 다 다같이 <웃음> <야>! 봅시다 <웃음> 자, 자, 자, 갑시다 그러니까 단면 다 태우고 그냥 들어가. 아 시작합니다 예! 와우! 오늘은 6월 하고도 아마 24일인가 5일인가 예! 24일이네 그러고보니 오늘이 6.25 날이네 그렇구나! 그렇 슬프도다 사랑, <람ʔ> 스럽도다 <웃음> 6월 25일, 어쨌든 <어제�> 간에 우리가 <람> 이겼는지 저겼는지 모르겠지만, 청소! 조상님, 감사합니다! 청소라 대한민국, 라라라라랄라 라랄랄랄라, 사이에! 그러다가 오늘 있었던 일 말해볼게요. 아마 갑자기 오후 5시쯤에 전화가 아닌 카톡이 왔는데 배가몇 어, 시에 출발하는지 이제 탈 건데 어떻게 되나요? 라 카톡이 왔어요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온늘다 네, 그랬는데 이제 네, 배 타고 일단 들어가서요 빨리 가서 소주 한잔 먹고 싶어요라고 네, 카톡이 왔어 지금 네. 밖에 안남았는데? <웃음> 그랬더니 제가 하는말이 에이 3 4 되게 이상 드시겠어 그럼 <웃음> 왜주 드시라고 해 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어쨌든 그냥 그래서 야 이거 소주를 사야되나 맞고 가야되나 말아야되 혼자 망설이고 있었는데 아이 그냥 팔면은 내가 앉아도 못 내가 한병 주면 병 먹으면 어 소주 내가 못 살았을 것데아 그런데 이 시간은 벌써 8시가 다 됐어 아까 5시에 올라갔으면 왔으면 7시에 출근히 와야되는데 아못다 역시 그래 자, 약속은 사람은 당장 간에 와야 오는거지 <놀람> 그런거구나 라고 했죠 아 그런데 이상하게 8시 좀 넘어서 뭔가 좀 이상해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나는거지 음, 그렇게 밖으로 나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여기 우리 재영 이 친구랑 상촌이랑아 오늘 저녁을 재영 친구가 산다 그래서 시켜 먹어야지나준하고 아, 그래서 한잔 먹고 딱 기다렸는데 어 저기 손님 오시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네요. 너무나도 기분 좋게 맛있게. 어쨌거나, 이거처럼 뭐 얘기 많이 했지만, 어쨌거나, 이거처럼 많이 했지만. 부케이나 오케이. 눈여노래 부른다 잖아 살아보는 한다. 라다야아 이게. 야, 전기 아, 만만 나 어제 봤어. 코피하 그걸 로 그냥 꺼지는 것 같아. <-R2> no. 아, 너 아, 나 기간 너무 두껍더라. 빠졌다, 내가 지금. 1분 30초. 아직 가져오고 있어. 혼자 놀자는 혼자 못 놀게. 아이고, 좋다 야참 진짜 멋지 거은판으로가자 <웃음> <웃음> 젊은 태양을 Yeah. Yeah. 자, <목소리도> 살고 있는 야, 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안 아, 예. 아, 아, 무지개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예.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야, 나는 마이크 말했는데. 이거 사람아. 알았 네. 후후후 Yeah everybody h e e